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단 5분만에 모두 홈페이지 만들기 그것도 이용실 홈페이지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모두 홈페이지 이렇게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보기를 누르셔서 여기 모두 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텐데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별 템플릿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제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뭐냐 5분만에 모두 홈페이지 만들기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갑니다 아마 처음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목록들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제작을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모든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처음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야 5분만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폴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미용실의 내부 내부의 모습이 적 있는 사진이 있으면은 고객님들이 찾아오기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로고입니다. 로고는 저희들이 이전 시간에 로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럼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용실 하면 뭘까요? 헤어스타일이죠? 헤어스타일을 남자, 여자, 아이 스타일,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스타일들을 사진을 모아서그거를 타일별로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이 왔을 때아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아이헤어스타일난 했습니다 아니면 이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정말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가 준비됐다면 이용실 모두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도 위에 오실 길을 제작하셨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사용 중이신가요 홈페이지를 위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거에 맞춰서 클릭 클릭을 하셔서 하나씩 스텝스텝 스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 입맛에 맞는 홈페이지를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겠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구성들을 손쉽게 추가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은 처음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자유형, 포스트형, 이미지형, 정보형,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은 각각 홈페이지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미용실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자유형으로 놓습니다. 그럼 아무 페이지가 안 나오죠? 말 그대로 자유형은 내가 어떠한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그냥 백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자유형을 좀 좋아합니다. 자유형 또는 버튼형도 참 좋은데요. 버튼형에 있는 샘플 보기를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가 노출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자유도가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유형을 선택해 주고요 또는 난 자유로 자유형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제작하고 싶어 그러면은 버튼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자유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유형을 클릭해 주시고 어떤 식의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제작할지 이 폴더를 보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부 사진을 넣고 로고를 넣고 아 헤어스타일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죠 스톤 헤어라고 해서 스톤 헤어를 제작해 보도록 하죠 스톤 헤어라는 이어있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스톤 헤어라는 빈 페이지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죠 나는 우리 헤어샵에 있는 외관을 좀 멋있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해 준 다음에 이미지 올리기 그 다음에 PC 사진 추가 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내부 사진을 더블클릭만 하면 이미지가 올려지게 됩니다 이미지를 등록해 볼게요 벌써 이미지가 등록이 됐어요 <웃음> 그렇게 되면 이 하단에 사용자들이 저희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이 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페이지를 먼저 추가를 해보죠 여기 있는 구성요소 페이지들을 다추가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추가하는데 돈이 드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클릭하셔서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맨날 간단하다고만 하는데 좀 합니다. 헤어스타일들을 쭉 보여줄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어 볼거예요임 페이지를 만들어서 헤어스타일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 여러 장 중에 저는 이 3단 이미지를 사용해 볼게요 3단 이미지를 쓰게 되면 여기 사진이 한장 한장 이렇게 다 노출이 됩니다 이미지 올리기 PC 사진 추가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헤어스타일 3개를 동시에 전체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최대 2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의 마우스로 이동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퍼서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도가 좀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 아이의 경우 여기 있는 여성 모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등록을 눌러주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헤어스타일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보게 되시면 마우스를 가지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아이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 이걸 밑으로 내리는 거구나 만약에 이걸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미리 보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타이틀들을 꼭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검색 노출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여러분의 헤어샵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헤어스타일 페이지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는 홈페이지에 갔을 때 문의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 을 하나 추가해 놓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게시판을 공지사항만 쓰고 싶어 더블클릭을 해서 공지사항 클릭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이 관리자만 작성하고 해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게시판을 또 동일하게 추가해 를 주신 다음에 사유 게시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벌써 홈페이지에 내 페이지가 벌써 만들었어? 쿠폰 이벤트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누르셔서 쿠폰 이벤트를 클릭하기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쿠폰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오픈 이벤트 퍼센트 할인 쿠폰 이미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벤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하기 쿠폰 의수 안내문구 쿠폰 의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 이벤트가 공지상 앞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동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쿠폰 이벤트를 클릭해서 끌어서 누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클릭 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셔서 끼시면 돼요.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페이지에 다양한 것들을 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스케줄을 추가해서 어, 우리 매장에 있는 스케줄을 한번 추가를 해서 언제 쉴지 누구 선생님이 출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 스케줄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SNS 연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중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모든 홈페이지를 허브처럼 연결을 할수 있는 아, 홈페이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지금 활용하실고 계신 분들은 블로그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연결을 해 놓으시면 블로그에 올라가는 포스팅이 네이버 모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동일하게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사진들이나 내용들이 모두 홈페이지에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손쉽게 어떤 개발적인 요소가 없이 홈페이지를 이런 SNS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홈페이지를 가기 위해서는 매장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매장 영업을 클릭해 줍니다 오시는 길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오시는 길을 클릭해서 맨 뒤로 놓고 여러분의 주소 매장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매장 오시는 길이 완성이 돼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여러분의 미용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입력란에 스마트 플레이스 주소를 등록하기만 하면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뿌려지게 됩니다 이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미용실 홈페이지가 되지 않았나요? 하단에 미용실에 대한 소개를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타이틀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손헤어 원장님 소개 라고 한뒤 본문형 텍스트를 클릭해서 2019년 헤어살롱 대상 뭐 이런식으로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해서 쭉 작성을 해도 괜찮고요이 하단에 구분선을 준뒤 버튼으로 다양한 페이지를 갈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모 페이지 어? 어 나는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예약 문의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클릭한 뒤 전화번호를 클릭해 놓으면 이버튼 누르면 전화하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눌렀을 때 아이콘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전화 말고 다른 페이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했을 때는 이런 화살표를 연결로 변경을 한뒤 페이지 이동을 써서 아 나는 이 모든 페이지보다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모든 홈페이지도 좋지만 내 블로그도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sns 페이지 이동을 눌러서 블로그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 블로그라고 작성하면 블로그로 바로 가질수 있는 링크가 생성되 간단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길 그런 아이콘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 오시는 길을 클릭해서 오시는 길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고요 여기 는 정보수정을 사용해서 저희가 만든 로고를 넣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톤 헤어 라고 이 홈페이지명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아마 사장님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는 스톤 헤어라고 홈페이지 명을 작성을 한뒤 인터넷 주소는 홈페이지 명과 동일한 영문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이미지 올리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로고를 여기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제 등록. 그럼 여기 있는 스톤 헤어, 스톤 모드 헤어샵이 로고로 등록이 됩니다. 전 전국 최고의 톤 헤어 최고의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의 업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페이지 설명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뷰티 미용 그리고 분류에서는 미용 스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페이지가 저장되었습니다. 벌써 저장이다 된.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색상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버튼이나 이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색깔톤을 바꾸고 싶을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페이지들을 하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모바일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모바일 페이지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컬러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컬러는 여기 있는 홈페이지의 도구 색깔 또는 업체의 특이한 그 특성 이 있는 색깔들을 결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헤어 샵이기 때문에 약간 헤어에 맞는 약간 이런 톤은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톤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반영 비공개 상태인데 몇 시까지 했었던 홈페이지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반영이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까지 만든 모든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클릭 스톤 헤어 이렇게 여러분의 매장 사진들이 있고요. 소개 가소개 글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문의 전화하면 전화번호로 이어지고 오시는 길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헤어스타일 이런 식으로 헤어 스타일을 하나씩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쿠폰, 스케줄, SNS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오시는 길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5분이라고 했지만 여기 제가 제작을 위한 설명이 들어가서 5분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정말 5분이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5분보다 더 짧게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헤어샵을 좀더 꾸미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다른 페이지들을 추가해서 만약에 파일리스트 분들을 소개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이겠죠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꿀팁들을 한 번씩 짚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모든 홈페이지만 검색을 해서 여러분의 헤어샵을 더 이쁘게 꾸미는 방법. 어떤 거냐면요.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헤어, 볼뱅이만 치시면 헤어샵으로 만든 오두 홈페이지를 웹사이트 더보기를 통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의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모두에 접속하셔서 손쉽게 구두 홈페이지에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만들다가 어? 이건 왜 안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답을 남겨놓겠습니다. 앞으로 또 헤어샵처럼 다른 업종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런 것들도 하단에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파워 번창하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스톤모드로 연락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